물 섞었거든. 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설탕 물. 그렇지? 상태로 쓰면 이걸 용액, 수용액, Aq라고 우리가 쓰잖아. 그렇지? 이걸. 자 그때 이 설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용액이야, 용매야, 용질이야. 용질. 얘는 뭐라고 불러? 용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지? 용액. 그렇지? 그때 이렇게 혼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용 해라고 하고 설탕물을 가해라면 물만 날라가고 설탕만 남잖아요. 두 개가 분리돼버려이 과정은 뭐라고 부르니? 석출. 그치? 용어 다 했네. 용질했고 용매했고 용액했고 용해했고 석출했고 용어정리 끝났어요. 그러면서 하나 나오는 것이 아 설탕하고 물하고 합친 게 설탕물이라며. 그러면 용질하고 용매 합친 게 바로 뭐지? 용액인 거네. 컬? 그런데 용질 1, 몰에다가 용매 10g 더하면 용액은 얼마니? 이거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는 개수고 얘는 질량 단위가 다르잖아. 한개 더하기 1g은 모르잖아. 따라서 내가 이식, 용질과 용매합은 용액과 같다. 이식을 내가 쓰려면 적어도 뭐는 맞춰줘야 돼? 단위는 맞춰줘야 되거든? 그때 화원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가 질량이에요. 따라서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과 같다. 그거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 설탕 많이 넣으면 달았자 그치. 그러면 누가 더 진한지 누가 더 달달한지 맞춰봐. A용액 그리고 B용액이 있는데 A용액에는 설탕을 쨔쨔 두개 넣었어. 다음에 B 용액에는 설탕을, 짠짠! 네개 넣었어. 오케이? A가 더 달아? B가 더 달아? A가 더 달아? B가 더 달아? 물었잖아. B. 설탕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조금 넣었으니까?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데 그 B가 더 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 물이 담긴,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종이컵이 딱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쪽엔 설탕 두개넣고 여기는 설탕 네개넣고 또는, 그냥 일반적인 컵, 물을 담았는데, 설탕 두개넣고맛 살짝 보고, 그 다음에 또두개 넣어서 맛 살짝 보고, 더 달았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지금 누구에 대한 양은 나와 있어? 용질에 대한 양은 지금 두 개, 네 개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런데 뭐가 안 나와 있냐? A는 이거 설탕 두개 넣었거든? 그런데 전체 용액이 1L짜리야. 아이코이코이코이코. 2L짜리야. 오케이, 애는 설탕 몇개 넣었지? 네개 넣었거든. 그런데 전체 용액이 1리터 짜리야. 물두컵에 설탕 두개 넣었고, 물한컵에 설탕 네개 넣은 거야. 오케이, 반대로 해야겠다. 소리, 애 1리터 하고, 아, 애를 4리터라서. 애는, 애는 물한컵에 설탕 두개 넣은 거고, 애는 물네컵에 설탕 네개 넣은 거야. 그럼 이러면 누가 누가 더 달지? 아까랑 답이 같아서 좀 달라져 버려. 달라지지 그림으로 그리면 왼쪽은 물한 컵에 설탕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 오른쪽은 물이 한 컵, 두 컵, 세 컵, 네컵이네 컵. 네 컵에 설탕이 네개 있는 거라니까 그럼 왼쪽이 더 달아, 오른쪽이 더 달아? 왼쪽이 더 달지 따라서 용질의 양만 가지고 누가 누가 더 달다 누가 누가 더 진하다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농도 진하기는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진하지? A가 더 진하다라고 했지? 몇배더 진해 왼쪽은 1리터에 두개넣은 거고 오른쪽은 전체 4리터에 네개넣은 거잖아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가 누가 더 진해? 왼쪽이 더 진하다면서 몇배더 진해? 그렇지 따라서 농도는 몇대 몇? 2대 1이라고 머릿속에서 계산한 친구들이 많거든 저 2대 1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지? 이 그림 보고 나왔어요. 그렇죠? 1리터에 몇 개? 두 개지. 왼쪽은 1리터에 설탕이 두개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오른쪽은 몇 리터? 4리터에 설탕 몇개 있는 거지? 네개 있는 거야. 따라서 두 개의 진하기를 비교하면 1리터에 N은 두 개인데 옆에는 1리터로 따지면 몇 개지? 한개 있는 거야. 따라서 이들의 진하기 비는 몇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쓴 거야. 오른쪽보다 왼쪽이 몇배더 진하다고? 두배더 진하다고 쓴 거야. 그래서 2대 1 나온 거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2대 1은 분모 비교한 거야? 분자 비교한 거야? 분자 비교한 거야. 분자 2대 1이라고. 근데 단순히 분자, 이 분자는 용질 쓴 거야. 용액 쓴 거야. 용질의 양이 2대1로 있어요. 그림 그려도 들어간 설탕이 2대1로 있어요. 그래서 2대1 얘기한 거잖아. 용질이 2대1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근데 단순히 용질만 쓴게 아니지. 이 2대1로 맞추기 위해서 밑에 쪽은 용액인가? 이 녀석의 양은 어떻게 둘다몇 리터로 맞춰줬어 지금? 1리터로 맞춰준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찐하기는 2대1이에요. 찐하기 따른 말로 뭐? 농? 농도는 2대 1이에요 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한 거잖아 그치? 맞지? 모든 농도가 그래 모든 농도가 뭐를 비교하냐 하면 누가 누가 더 진해? 당연히 용질 많이 넣을수록 진하지 그치? 따라서 모든 농도는 전부 다 용질의 양을 비교하게 돼 있어 용질의 양 그래서 용질의 양이 2대 1이니까 농도도 2대 1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단순히 용질의 양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밑에 무언가 일치시켜 줘야 되지. 둘다물한 컵만 있었을 때, 둘다 용액의 부피가 1로 같을 때. 따라서 이 아래쪽에는 무언가 기준을 잡아 줘야 되는데 화학투에서는 물의 양을 기준 잡는 농도가 있어. 그런데 화원에서는 전부 다 기준은 용액의 양으로 기준을 잡는 거야 모든 농도가 저런 식으로 돼 있어 퍼센트 농도 식이 뭐니? 빨리 불러 뭐 있어? 밑에는 뭐 쓰지? 웨이트 용액의 질량 위에는 뭐 쓰니? 용실의 질량 곱하기 얼마?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질량 뭐라고 부르지 빨리? 백분율이잖아 질량 백분율야왜백이라고 붙여? 왜백이라고 붙여? 100 곱했으니까 지금 100을 곱했으니까 100분율 그럼 만약에 여기에 1000 곱하면 뭐라고 붙여주면 돼? 게바닷물에 있는 염도의 농도 따질 때 많이 쓰는 단위 1000분율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공을 세개 더해 얼마지? 100만이지 100만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질량. 백만 분율, 오케이? 백만이 영어로 뭐야? 밀리언. 아, 파스퍼 밀리언 밀리언, 오케이? ppm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거? 들어봤지 대기오염 말때 ppm 파스퍼 밀리언 백만 배 곱했다 이 뜻이야. 전부 다 식이 용액 분의 용질이야. 오늘 새롭게 배우는 몰농도라는 게 있거든. 몰농도 용액의 볼륨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농도는 기본 형태가 용액의 양분의 용질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용액의 양뭐 이건 왜 해놨냐? 이게 기준이야, 기준. 농도가 몇대 몇인지 알려면 적어도 전체 양은 일정하게 맞춰줘야지. 분모에 있는 건 기준이야. 용액으로 잡아도 기준이고. 물얼로 잡아도 기준이야. 그래서 분모를 똑같은 양으로 일치를 시켰을 때 이게 바로 비교 대상. 용질이 몇대 몇으로 있냐. 그게 바로 농도인 거야 모든 농도식은 저렇게 돼 있어. 분모분의 분자. 분모는 기준. 뭐를 똑같이 일치시킬 거냐. 물이냐. 전체 용액의 질량이냐. 전체 용액의 부피냐. 그때 분자는 비교 대상이야. 그래서 그때 용질이 몇대 몇으로 들어가 있냐